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 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4일 입니다 양정 2구역 양정 포레일스 스위첸 아파트 모집 공고문을 오늘은 같이 정독으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모집 공고문을 혼자서 이걸 정독에 가 읽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안에 분양 일반 분양에 관련된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같이 부산처럼 이렇게 비조정 지역, 비규제 지역은 거의 똑같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일반 분양 청약 자격을 오늘 살펴볼 거고요. 어, 아마 양정 포레일즈 스위첸처럼 7월 말 안에 일반 분양을 하는 지역은 어, 이렇게 계약하고 나서 6개월 안에 6개월이 이제 전매가 금지되고 그 이후는 거래가 가능해요. 근데 8월 이후에 어, 그 시행령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전기 어, 칠 때까지 이렇게 조유권 이전이 금지되는 법이 지금 시행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 과연 이 양정이처럼 프레일즈 스위첸처럼 어, 전매가 되고 하는 이런 곳에 많이 몰릴 거잖아요. 청약이 그럴 때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본 아파트는 2020년 4월 17일 요때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을 하고요.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년 5월 8일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모집공고일인 5월 8일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해당 주택건설지역 어, 여기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주택법 제63조 및 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 과열 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비규제 지역이고 어, 비투기 과열 지구, 비청약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대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대당첨 제한 적용 안받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 다른 데 당첨된 거 있어도 청약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거 모집 공고문을 이렇게 같이 읽어보기로 마음을 먹었냐 하면요 요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굉장히 애매해서 질문을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 안에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부산 지역은 거의 같이 적용이 됩니다 요 모집 공고문이 한번 공부해 두면 두고 두고 적용을 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숙제하는 마음으로 한번 열공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 주택에 당첨된 거 상관없고,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 이거 적용 안 받고,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단서를 잘 봐야죠.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 통장에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 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 있죠.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하는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러니까 양정 포레일즈 스위첸에 당첨이 됐는데 만약에 뭐 서울에 어, 투기가 열 지구나 아니면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묶인 그런 지역에 성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5년간요 기간을 재당첨 금지기간을 적용받는다 이 말입니다 음, 그 다음에 본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0년 5월 8일이죠 요날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이것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입니다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그러니까 성인을 뜻하죠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세대주가 되는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 자매를 부양한다거나 이런 증명을 받아야 되네요 이런 세대주인 미성년자 아니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어, 형제 및 어, 형제의 청략,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는 게 대부분이겠죠.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1대1 이상이면 당연히 경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부산 광역시에 1년 이상, 1년 이상,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인가 어디 대전에 계신 분인데 따님이 부산에 이렇게 어 부산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아직 1년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세대만 독립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안된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왜냐 여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되면 그러니까 1순위에 미달돼서 뭐 1대1로 안 넘으면 이거 뭐 크게 안 따지지만 1대1 넘을 경우에는 1년 이상 부산에 거주자끼리 경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났네요.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 1순위 당해 신청 가능 부산광역시 1년 미만을 거주했거나 또 울산 및 경남에 거주한 사람은 1순위 기타 신청 순위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달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1순위가 안 된다 뜻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019년 11월 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 5항 그리고 23조 2항 7호 여기에 따라서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장기 해외체류자 장기 해외체류자는 요 여기 보면 장기 해외 체류자는 해당 건설 지역이 아니라, 어, 기타,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외국에 이제 이렇게 뭐, 장기 체류자로 있다. 그거는 기타 지역 거주자. 당의 일순이 안 됩니다. 기타 지역으로 아예 하셔야 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건설 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는. 기타 지역이 아닌, 어, 당의 지역이 아닌 완전히 기타 지역으로 해야 되고요. 출입국 사실 증명, 증명서에 해외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계속하여 60일을 초과한 경우, 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해외출구를 본대요. 그냥, 해외체류로 본대요. 입국했다가 7일 지나 7일 안에 다시 또 똑같은 나라로 갔다. 계속해서 외국에 있는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90일을 초과한 경우, 그럴 경우에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에 거주한 그런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가 아예 않고요. 해당 건설 주택건설지역 청약이 아예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대상자로 청약이 가능하네요. 이게 옛날에는 이 90일이 아니고 아마 30일이었을 거예요. 이게 변경이 된 겁니다. 너무 레임이 많이 걸려서. 어 그리고 사례 1. 모집 공고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을 하나 기타 지역 거주자로는 청약이 가능하네요. 그죠? 90일 이상 돼도 사거주자로는 일단 가능하고, 사례 2, 모집공고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재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외에 있는 대상자한테 9 0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외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해당 지역 우선공급자로 청약이 가능하대요. 외국에 있지만 체류한 기간이 90일 안 됐다. 그러면 부산이라면 부산의 재류자로 그냥 부산 지역 그걸로 청약이 가능하다 뜻이네요. 사례 3, 모집공고의 사회의 거 세대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이 됐는데요 세대란 어떤 걸로 정의가 돼 있냐면 다음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세대원이라고 하기로 하는데요 어 다음 각목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어, 주민등록이 등재 등장 재돼 있으면 제외하고요 어, 주택 공급 신청자 세대원으로 봅니다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나랑 <웃음> 배우자 그다음에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나와 그러니까 남편의 아니면 나와 아내의 어 직계존속 부모님 포함 그다음에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죠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들은 부모님들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났네요.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양가의 전부 나보다 확률 집계더 위쪽인 사람 몽땅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주택 공급 신청자의 집계 비속. 집계 비속의 배우자 포함. 그러니까 아들, 딸. 그다음에 뭐 사위, 뭐 며느리 다포함해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다 같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전부 다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어야 세대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배우자를 하면 뭐 저로 치면 어, 뭐, 남편, 초롱대장입니다. 그죠? 그집계비속이나 뭐, 내집계비속이나 우리 아들, 딸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주민등록에 다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음, 전 혼자녀. 이거는 뭐 재혼을 했을 경우겠네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어, 아까 앞에 전혼자녀라 하면 배우자의 자녀 이거 할 때는 전혼자녀도 포함된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원 전원입니다. 나뿐만 아니고 주민등록 올라와 있는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 하고요. 2018년 12월 1 1일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제 1호 남목에 의거,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이 공급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는요 분양권 입주권도 그 이후에 산 거는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럼걸다안 가지고 있어야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본다 이 말이네요 부양 가족 판단 시 직계 비속은 자녀들은 미혼 자녀와 미혼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해서 인정을 한대요. 부양 가족 판단을 할 때는 직계 비속 결혼하면 아들 딸도 직계 그 부양 가족에서는 뺍니다. 그 말이고요. 근데 이제 부모가 다 돌아가신 그 손자 손녀 아들 딸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손자 손녀는 어 이거 부양 가족으로 인정해 준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2018년 12월 10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 7호의 2 23조의 사항 53조의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요 적어놨죠 그죠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 요 기준이 아까 2018년 12월 11일 개정됐기 때문에 그날 이후에 분양권 입주권을 어, 가지고 있다 하면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이 말이죠 그 이후에 신규 취득한 것만 포함되는 거 맞죠?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는 가질 수도 빼는 거 맞죠? 어머, 헷갈리네요?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4조를 참조하라 되어 있고요.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의 범위, 이래가 적어 놨습니다. 어,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보험 이렇게 돼있고요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 받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빼는데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보험 돼있죠 미분양이 됐어요 내가 이제 그거를 제일 처음에 청약인게 미분양으로 사게 된거는 주택수에서는 빼는데 미분양 난그 물건을 누군가가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그건 주택수에 카운트 한다 이 말입니다 선당첨된 자 말고 미분양 당첨된 거 말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걸 미분양된 걸산 사람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분양권 등 매수자, 분양권 산 사람은 다 주택 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 요 나와 있네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 2018년 12월 11일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딱 정리가 돼가 있죠. 2018년, 만약에 12월 5일날 분양권 하나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양정이 서이첸에 청약한다. 그거는 주택수에 뺍니다. 분양권 가져 있어도. 근데 2019년 1월 달에 분양권을 샀어요. 그러면 여기 적용되죠. 2018년 12월 1 2일 이후에 산 거니까. 그런 사람은 분양권이라도 1주택 있다라고 카운트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주택에. 이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매매 대금 완납일. 이는 실거래 신고서상에 매매 대금 완납일 기준 주택 소유로 본대요. 딱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 대금 완납했다. 그때부터 분양권 뭐 가져있는 사람 입주권 가있는 사람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어, 실거래 서상에 대금 완납했다. 그러면 주택 소유로 봅니다.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 7호의 3의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어, 소형저가주택 있죠. 요거는 분양권도 포함을 한대요.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품목 품목 제외 공급가격 선택품목 제외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한대요. 소형저가주택 할때 분양권도 다 여기 소형저가주택에 이렇게 따지는데 어,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그럼 소형저가주택이란 어떤 거냐 했더니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보통 5구 25평짜리 말하죠.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분양권이 가격이 8천미만이 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소형저가주택으로 계산을 해서 그거 하나만 있다면 카운트에서 뺀다 이 말이네요.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 이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연 명시대가 있거든요. 요것도. 주택 가격이 딱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09년 4월 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은 기존은 전용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해서 적었죠. 여기에서 기존에서 주거 전용 면적만 표기, 표기하도록 변경이 됐으니 유의하래요. 옛날에는 다 더해서 적었는데 지금은 주거 전용 면적만 포기하는 걸로 어, 바뀌어 있죠. 본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 청약 문화 정착 쭉쭉쭉 음. 음, 그렇다 치고요. 청약 홈에서 청약한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너무 길게 보면 지겹겠죠. 제가 나누어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청약홈에서 청약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청약홈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실시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어, 입주자 저축을 1년 이상 이렇게 어,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 자격이 개정됐대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참고해서 보호라고 되어있는데요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대요 변경된게 기소는 어, 입주자 저축 1년 이상 가입자가 이제 본주택에 해당 순위가 어, 본주택에 해당 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대요 옛날은 1년 이상 뭘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비규제지역이니까 6개월 이상이면 되죠. 충족이 되면 청약 가능하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그안 살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거로 본대요. 직업군인들은 많이 옮겨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어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어, 전입 제한일이 적용되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어, 가구의 최하층 우선배정, 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 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랍니다. 1층은 아까 해당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우선 공급을 하는 게또 있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아까 뭐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 다자녀, 이렇게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을 해준대요. 다자녀가 밀리네요. 그 다음에 단, 신청자가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어 적은 경우에는, 어, 미신청자 어, 신청자가 적거나 뭐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이 말인가요 어, 에게도 최하위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뭐 1층 안하고 그냥 다른 층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이 대상자까지 다 포함해 갖고 뭐 미신청자한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다 이말이네 아이고 어렵네요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다 듣기 힘들거든요. 내일은 이제 또요 밑에 신혼부부 특공 이런 거에 대해서 또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호지 공고문을 제대로 한번쭉 훑어 놓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공부가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 분양에 대해서. 그냥 온갖 블로그, 뭐 유튜브 다 검색을 해서 이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그 해당 지역에 조정지역이면 조정지역, 비규제지역이면 비규제지역 딱 구역을 한 군데 정해서 거기착청하는 이렇게 모집 공고문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다 두시면 헷갈리는 게다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같이 공부를 제가 한 번은 다 훑을 거예요. 이거를. 지겨우시면 중간에 그냥 스톱 하셔도 되고요. 공부 한번 해봐야지 하면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